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아 물론 그냥 왔어요 아무튼 신기해요 예? 오늘은 피자 만들건데요 그.. 오징어 피자죠? 맞죠? 아, 네 맞네요 아무튼 재료가 다 터졌어요 <웃음> 왠지 모릅니다 찾으러 갑시다 걸어갈까요? 나라요? 나라? 이런데 맞나? 아 근데 나길까먹었던아니녕자 아. 하나 찾았네요 여다갔다 놔야지 음어 뭔가 하얀색이 뭐냥 음둘 오, 이게 뭐죠? 왜 있는 거지? 오, 나랑. 내가 아까 했었다. 어떤 거지, 남마리. 자, 또 나비? 이렇게 한거서 와두셨어요? 여긴 덥다. <웃음> 이거 왔죠? 아니 이거 랩에 뱁스... 있는 건줄 알았지. 자, 어찬가 이렇게 돼고 됐고... 있나? 여기서 걸어다니지 이거 보니? 떨어지나 여기? 응. 왜청소리가 말이야? 야! 아! 아! 아! 아까 했던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응? 어 잘못 쳐셨나요어대대대대 여기도 없나? 아유 어, 이건 풍성 이거 또안돼뭐냐 어딨냐 어? 뭐야 뭐야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야 나나 나 막히 들고 있었는데 아이고 미안해 오지어야 막히 들른다또 이런 거다오나 어? 어? 뭐야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 아이고 아이고! <웃음> 어 아이고 뭐야 나보자을어 뭐야 미안 미안 잘못 잡았다. 여요 이, 여기 이이이 저다찾은거예요나 못찾았냐 소스, 도, 일단 오징어 고아다 찾은거? 근데 치즈가 두개죠? 이거 안안삭제한거임안 삭제한거 삭제한 같은데 음, 이거는 이것도 없애주고 전화 엇? 어? 자, 그러면, 저 저, 뭐, 이 페퍼런이랑 올리브랑 치즈랑 오징어들이랑 찾았네요. 오늘 손인장 어디 갔냐? 그랬지? 어? 아, 여기, 여기 구나 위안. 자, 아무튼, 좀, 요, 여기로 와서 합시다. 넓은 대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근데 사인장 어디로 날아갔죠? 사인장 아까 위로 날아갔는데 어디 갔냐? 뭐지? 알겠군요. 자, 어무튼 제조를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도우를 구워줍시다. 음, 소리 좋다. 자, 구웠고요. 소스도 살짝 구워줄게요. 자, 그리고 얹어줍니다. 아, 이건 먼저 고정을 해주고. 됐죠. 오, 소스가 딱 맞네요. 근데요. 니까그 그러니까 뭐지? 또 부푼 거는 그거는 삭제하셨어요? 아, 삭제하셨군요. 자, 그리고 아이고, 감자가. 음, 그리고 치즈를 올려줍시다. 실망하지 마세요. 치즈가 이만큼이라고. 자, 중간부터 살짝 고정해줄게요 아이고, 바닥에 흔들게 된다. 됐나? 아, 됐다. 자, 다시 고정해주고. 이제 뭘 올려야 되지? 오징어도올려볼까요 근데 좀 좁다, 공간이. 음, 그냥 합시다, 일단. 오징어. 인기인 줄러집건데오리브가좀기분입니다 아, 뜨! 이렇 어, 됐다. 아, 무거예어됐 아, 이 아, 노란색 빠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고 아, 아! 머리 박지 않아야지. 좀촌나 야, 돌아가 봐. 살짝 높여줘야지. 오, 웃긴다. 요즘은 그 다리가 떠올려요. 괜찮은 것 같은 선수씨 아니에요 아 진짜 이자 이번에 좀날아야될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뭐야 여기 됐다! 오징어 는다 올렸네요 얘네들도 용접해줍시다 왜 거기서 보라색 오징어를 제조하세요 중간에 올리려고요? 중간에 올려요? 그럼 이건 니모징어예요. 색도 비슷하네. <웃음> 귀엽다. 좀 어긋난 것 같은데. 됐다. <웃음> 야, 좀 다소곳하다, 얘네들. 일단 서로. 진짜로서 l 이어 야, 채우지마. <웃음> 이따 가올 거야. 어 아, 잠깐 웃어요 자, 근데 바닥이 아이겠니오 어, 됐다 야야야야 근데 용좀은잘 됐네요 뭐 되면 된거지 짜잔 잘희 그리고 다른 것들도 올려줍시다 좀동시동식하네 야야야야 계속 만 얘는 하나만 올려줘야겠까 하나만 올려줍니다 네 이제 용접을 또 합니다. 야 성인장 놀려 냠냠 냠냠 먹어야 되네요 근데 잠깐 좀 풀어드릴게요 자뒤늦녀석들로오 오징어다 야 근데 이거 한 번에 먹을 수 있냐? 선인장은 이미 들어왔네요 자, 좀 많이 싸우네 애들이 자 먹어봅시다 야 오징어 다리가 너무 잘 반겨주는데? 나, 나, <웃음> 맛있어요. 어? 여기 어디? 어? 야 어디야 여기? 아 여기구나. 뭔지. 응? <웃음>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아 오,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잘. 뭐야 이게? 야뭐 올렸어? 야웃올리지마 <웃음> 불쌍하잖아 야 에러.. 에러피자 안되나? 에러피자 에러피자 음.. 야 이런것도 안좋아 어? 야 에러가.. 야 에러가.. 반투명해졌어 오.. 무어구나 미안해 반투명해졌어 으 죄송합니다. 에러로 보이지? 야, 뭔가 에다보이합니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 아무튼 맛있네요 되게 어, 우 그니까 네저 네, 옆에 계세요 네. 잠시만요 네. 와, 바로 옆에 계세요 잠시만요 자 갑니다 잘 와주시죠? 네. 아, 맛있는 피자! 으아, 어, 어. 아, 나만 피자. 죽었어! 어, 뭐야? 나왜안 죽어? 나도 죽어야지. 얘 예, 같이 가, 다시 해. 간다. 어? 어? 어 왜안 죽어? 안 죽었어? 야, 좀더 높이 보내자. 그래. 다시 가. 잠깐만. 음. 올려 올려 맞아 맞아 으아. 어? 나는 안 죽었다 야 나는 안 죽었다 우왁 와이 <웃음> <으이. 이이이이이. 응? 웃음> 야 한번 부이 쓰지 말아 봐 됐나요 아 잠깐만요 왜 어, 여기 아까 님이 찾으시던 선인장이 뭐야 그거 왜나아 나라... 거기 있구나 아까.. 좀.. 지금 저희가.. 재료로 쓴 선장 아까 제가, 야. 제가 꺼낸 거였습니다 <웃음> 안 죽었다 오! 야! 예! 제자 죽어라 으아아아아. <웃음> 여기 어디야? 모름 와, 나 15, 15, 15. 15 야, 피자 어딨어? 피가? 피자 여기 있다 어딨냐? 응? 야, 같이 먹자. 야, 피자 어딨? 어디... 나무, 보유 야, 여기로 와. 아, 여기 있구나. 애같이 놨다 그래 왔지 옆에 어 너도 좀 옆으로 와 오면은 딱 너면 앞으로 와줘 으아 으아 됐다 야 오징어들 계속 싸우잖아 오징어들 싸운다 얘들아 <웃음> 야, 야 치즈 왜 밑으로 온? 뭐야 치즈 왜 밑으로 왔어? 야 아니, 치즈 좀 야, 이상한데? 야 이.. 얘네들 좀없어볼까 야.. 제트를 연타해 됐다 <웃음> 오야 나 타든 <웃음> 응 깨끗하다 아무튼 오늘도 맛있었네요 네 잠깐만요 야 근데 우리 썸네 어디감? 썸네 지금 찍으려고 아 일단 오지어들을 소.. 아이 떨어지지 말아봐 다이빙 샘이래. 야오징어 군단이야? 여기다가 이제 다시 무지개색을 입혀줄 거야. 오징. 이제 여기다 무지개색을 다시 입혀. <웃음> 뭐 하는? 거야? 뭐 소리가 들리는데? 왜 끌려 야 어때? 아니구나 응? 굿 좋네요 무지개 오징어들 그럼 난 그석에 있는 거임? 네. 야 뺑뺑 둘러보자 한 곳을 향해서 그래 그냥 세워둬야지 응야 음. 둘러 야, yeah. okay. 잠깐만 나, 내가 해볼게. 여기다 가 이렇게 쭈르룩 해두자 됐다 <웃음> 야 얘는 왜 이래 여 <웃음> 이거 막르셔잖잖아오 야, 빨강이 왜 이래? 왜 빨강이? 박혀 있는대로 난저 뒤에 있어 나 네, 위에 여기, 있어. 여기 이러고 있어 샘 이제 앞으로 와봐봐 잠깐만. 아! 아이고! 그냥 그대 서있어 봐봐 잠깐만, 뭐좀 들고 있을게 어 잘 안찍으면 죽는다 엄청난 것이다 엔젤이네 <웃음> 뭔소리야 이거는 피우라친다고 아 그거야? 어네가 <웃음> 서버 <초, 웃음> 폭발한다는거 내가 전에 황키로 놀고 있었는데 너가 자기 서버에서 그런건강치라고자 <웃음> 이거 빵입니다 이 빵을 뒤에다 두자. 됐어. 근데 빵에는 도우 아니었음 <웃음> 그래서 제 빵은 빵이잖아. 한번쏘네 찍고 피모라쳐 올까? <웃음> 이제 토마토 소스도. 아, 자. 왜 재료를 따로따로 해놓고 그렸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서 있어, 봐봐. 아, 몰라, 그냥 해. 그러고 있어. 좋아. 잘 찍혔어. 이모라, 좋을까 어, 잠깐만. 에? <웃음> 잠깐만. 잠깐만. 에크. 그, 자, 여기 멀, 멀리 있을 테니까 해봐봐. 오케이. 자좀 멀리 있어 오징어 줄다쓸 거지 응응한다우오야이 강력하다 되게 야 이거 엄청 강력한데 이거... 소멸해 버렸다. <웃음> 이야 야, 근데 아까... 얘왜 이렇게 강력함? 야제주야 아까 이거로빵 응? 굽지 그랬냐 <웃음> 야 너무 강력하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좀 최고네. 고정 풀어 봐 응. 이게 움제일거 같아 <웃음> 근데 소리는 되게 안정적이네요 자, 이렇게 시다 애들 다.. 뭐.. 완전 다.. 야, 빵 날라간다! 야, 이거 오징어는 왜안 날라간? 오징어 가벼운.. 가벼운 애가 아니었나? 으악.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죽.. 나도 죽을 수 있냐? 야, 내, 내 옆에 있어 나한테 죽을게 얘네 중력 한번 풀어볼래 야, 어. 이 상태로? 야, 야 쟤네 승천한다 빨리 빨리 알았어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웃음> 빨리 하려면 죽는다야? <웃음> 아안 먹혀 간다 <웃음> 얼른 갑자기 안 먹혔어 됐어 이야 <웃음> 진짜 왜 이러냐? 왜 안돼 <웃음> 안 먹지도 않은데 <웃음> 그러게? 진짜 안 먹지도 않냐? 어 잠깐만요 야내 옆에 있어봐봐 나랑 음. 같이 없어봐봐 마거가 이런 어.. 오징어 무한대로 계속 날아가요아 아니고? 이왜 나한테 하면 안죽냐 아무튼 다른거 키모라치겠냐 뭐야 얘도 강력해 가벼운 거 있나 가벼운 거? 나무 같은 거 날아가 응? 뭐해? 야 그거 히몰라스냐야안 날아가 내 자손 잘불 났어요 <웃음> 야, 탈거왜 이렇게 안 날아 가? 그러니까. 야, 소파. 아. 어? 어디 있어? 아니, 소파 꺼내려는데 이미 빔쏴 가지고. 그냥. <웃음> 그냥 날아가니 이거? 예. 예. 아. 야, 얘네 들 엄청 강력한데? 너무 강력한데. 해 보자. 야, 비문은 알아서 나보자 근데 우리왜이러고있는고자라고고 있는데? 비모야. 비야이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이상해졌어 뭐야? 얘실체라이래얘이상해졌어얘 응? 실체가 이무이상한데라고안 안 날라가는데? 왜 이래 이제? 아니, 업데이트 는게 이거? 이거였음? 그건 아닌데?